좀 영롱해요. 개구리 알처럼 생겼어요. 뭔 맛이야! 맛이 없어요. 핑캔디핑캔디 파핑캐티. 새콤달콤! 이 맛이지. 완전 바다의 좋아. 이거 진짜 지조개 맛이야. 다 먹어버리겠어. 음. Mm -hmm. mm -hmm.